왜그 사람은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간절하게 기다리는 연락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그 사람 왜 연락 안 할까 해요 최근에 헤어졌거나 썸을 타다가 싸우신 분들,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연락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타로를 보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1월, 그 사람은 왜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지금 처한 상황과 장애물 그리고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조언까지 함께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일단 먼저 상황을 볼까요? 세계 카드와 어린 시절 그리고 순수함, 우리의 좋았던 때를 가리키는 어떤 카드, 마지막으로 어떤 곳을 향하는 사람의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완성을 의미하고 사실은 어떤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시면 먼저 여기서 무언가 완성이 되고 이분이 가졌던 감정이 정리가 되어 가면서 지금 1번 분을 돌아보고 생각했을 때그 시절이 참 좋았다, 행복했다, 그 시절의 예쁜 것들, 좋았던 것들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이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 장에 연속하는 카드의 흐름이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방향, 다,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는 해석도 가능한 그런 리딩이거든요. 보시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남자가 태워주는 배를 타고 멀리 가고 있죠. 과연 이 배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배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검들은 여태까지 두분 사이에 쌓여왔던 마음의 어떤 짐들, 우리의 어떤 갈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때는 참 좋았다. 그리고 나는 어딘가로 향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분이 아직 연락이 없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아직 나에게 오는 중이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배를 떠나게 했거나 둘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연달아 보는 카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은 카드 리딩에서는 이번 달에는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다음 달에는 어쨌든 1번 분에게 회복의 기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인연이 끝나버린다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나에게 오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장애물로는 이 남자가 보이시죠? 두 개를 들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 무언가 범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제 생각에 지금 1번 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서로 무언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먼저 양보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상대방을 포기하기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게 어떤 문제든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 정리를 서로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1번 분이 내가 이걸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문제가 1번 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을 경우에는 때로는 양보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관계와 나의 소중한 어떤 것사이의 경중을 따셔보시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들어온 건 분명히 회복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끝날 것 같았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소중한 어떤 가치관을 택했을 때또 다른 사랑의 기운도 올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1번 분이 최대한 1번 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킹오브 펜타클의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게 있고 자신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고요. 사업적이나 커리어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약간은 타산적으로 굴수 있는 상태, 내가 너무나 자신감 있기 때문에 매달리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것들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마지막 결과 및 조언으로는 이런 펜타클 3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번분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1번분의 재능, 1번분이 해온 것, 직장에서의 성취나 학업에서의 성취 혹은 취직의 어떤 것들 그런 소식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연애와 관련이 없는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 같은 것들이 나에게 연애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1번 분의 소식을 듣고 1번 분에게 찾아오게 하세요. 이럴 때에는 내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1번 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1번 분에게 어떤 간절한 소식이나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지금 11월에는 바로 오기는 좀 힘들 수 있고 오더라도 말일이나 아니면 12월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11월 무언가 1번 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내가 성취한 무언가가 있다면 주변인들에게 부지런히 소문을 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11월 2번 분이 기다리는 상대방께서 왜 연락이 안 올까요? 먼저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 뒤로 두분 사이에 있는 장애물과 조언 그리고 그 사람 속마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주세요. 일단 세 장의 카드 흐름을 볼까요? 먼저 보시면 어떤 후회가 보이는 카드, 미래를 기대하는 카드, 회복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희망적일 순 있겠다. 그런데 어떤 액션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들고 있는 것들이 잔뜩 있고 남자는 그런데도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번 분의 상대방은 이번 분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거나 후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본인이 굉장히 무언가의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이분은 다시 희망찬 그 미래를 그리고 싶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지구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 남자도 분명히 몸은 돌렸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여기서도 미래를 꿈꾸지만 그저 서 있을 뿐 어떻게 나아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분명 연락할 때가 된것 같은데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제 생각에는 이분이 지금 굉장히 소심한 상태 그리고 겁을 먹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회복되고 싶은 마음 다시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회복의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절제예요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자기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을 조금씩 되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패배자의 카드가 나왔죠. 정말로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가 낯을 들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번 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주변만 맴맴 돌면서 어디 소식이 오지 않으려나 나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려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두분 사이의 장애물 카드에서도 드러나요 지금 이 심판 카드가 나왔죠 그런데 제가 왜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이 소심하다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은 우리가 먼저 심판해주세요 하고 신청해서 하는 건 아니죠. 심판 카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인간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이번 분이 먼저 연락해주기를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그리고 내 죄에 대해 심판하고 다시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라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이 이분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괜찮다 봐주겠다라고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는 약간 이분이 괘씸해서 너왜 연락조차 안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뽑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분은 무언가 잘못을 했거든요 우리 이번분을 속상하게 하고 이번분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분의 마음도 많이 다쳤겠다 사실은 이분에게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이번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 및 조언으로도 역시 딱 맞는 카드가 나왔죠 칼자루는 당신이 쥐고 있다. 결정은 당신이 할수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이번 분이 만약에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사실은 먼저 연락을 해 오기보다는 내가 연락을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아예 두 분의 인연이 영영 끊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나에게 어떤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처럼 먼저 내가 연락을 해볼 건지 아니면 등을 돌려서 멀리 저 넓은 곳으로 갈 건지는 이번 분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왜 연락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상황들을 이세 장의 카드로 자세히 알아보고 장애물과 조언, 결과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먼저 보시면 세장의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 이분에게 상대방에게 이별 혹은 싸움으로 인해 지금 연락을 안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면 죽음 카드가 나왔죠. 마치 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에게 그 싸움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찾아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고 힘들었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이 이별 자체는 예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갑작스럽고 본인은 헤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싸움도 있었겠고 다툼도 있었겠고 두 분만의 싸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려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고생한 측면이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두 분이 이야기를 해서 잘 풀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나쁘게 더 얽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너무나 힘에 겨워 보이죠? 이 사람이 져야 할 마음의 짐이 이렇게나 많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후회하고 있겠다 그래서 선뜻 연락을 못하고 있겠다 아직은 그렇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애물 같은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애물이 있다면 이렇게 승리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수 없는 자신이겠죠.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면 좀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싶을 만큼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꽤 혹독하게 결과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완드십 이렇게나 많은 막대기를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마음 자체도 다시 나왔죠.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11월 말 혹은 늦어지더라도 12월 초 저는 11월 안에 무언가 연락이 오겠다 그리고 그 연락은 과거 우리가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다가오려고 애쓸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 때문에 헤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많은 막대기들 마음의 짐들 괴로움들 지연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뼈저리게 왜 3번 분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줬는지 깨닫는 시간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저는 어떤 관계 개선이나 연애에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연락을 하고 화나는 게 있으면 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3번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분이 막대기 10개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생각해봐야 다시 그런 잘못을 안 하지 않을까요? 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3번 분은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나에게 남자가 많다거나 이런 식의 어필을 하는 것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막대기를 던져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원하는 결과는 와 조금 멀어질 수 있으니 조금 3번 분도 주변인들에게 그런 소문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두 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의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지금 3번 분과 상대방 두 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4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왜 연락을 안하는지에 대해서 상황들을 먼저 세 장의 카드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장애물과 그 사람의 속마음 마지막으로 조언 결과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일단은 두 분의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 끝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는 느낌이 있네요 세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카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 맞는데 그 시작이 나와의 시작이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분은 좀 우유부단하신 분 그런데 주변에 사람도 상당히 많네요. 킹오브컵스는 컵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닿아있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거, 일견, 서투르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떤 사랑의 기회에는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넘실거리는 사랑의 기운들이 이, 주, 이 사람 주변에 있고 다음 카드에서도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엎어진 세개의 잔과 두개의 멀쩡한 잔이 있어요. 분명 4번분의 상대방은 이 일로 인해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쩐지 다른 두 잔이 있었다? 그게 4번분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물 카드로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연인들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거나 어쩌면 나와 헤어질 즈음, 나와 싸움이 생겼을 즈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래요. 이것을 단순히 실망의 카드로 보아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 옆에 있는 두 개의 잔이 걸리고요 이 킹오브컵스 우유부단한 남자의 상황도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 카드로 너무나 명백하게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람겐 어떤 새로운 기운, 새로운 연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더구나 이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카드를 한장더 뽑아봤는데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진 않겠어요. 그런데 4번 분에게 결코 좋은 인연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로도 또다시 지연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질질 끌면 4번 분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남자의 표정을 주목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대가 있는데도 한 개도 포기하지 못해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인간관계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사번분에게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있고 저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 카드로도 패배자 카드가 나와서 결국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 관계 자체가 이걸 기다리는 것이 사번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점이 카드 한 장을 더 뽑았을 때 결혼의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 나를 지치게 하는 어떤 인연이었다면 나에게 결혼할 법한 만약 비혼주의시더라도 나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함께 오래오래 걸어갈 법한 그런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완드네개가 있고요 그쪽을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어쩌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족쇄를 끊고 새로운 문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이런 리딩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사번 분이 행복해지는 방향 그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이 엎어진 산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사번 분에게는 크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결혼의 인연, 나에게 들어온 이 인연을 잘 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이대로 인연이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족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분이 잘 생각해보시고 4번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마음 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항상 4번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5번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왜 5번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지 제가 3장의 카드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분 사이의 장애물, 속마음, 그리고 조언 및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일단 3장의 카드 흐름을 보면 글쎄요. 조만간 연락이 올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심판 카드도 나왔고 어떤 소식이 태어남을 의미하는 페이지컵스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던 소식은 듣게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 소식이 지연된다면 원인은 바로 이 카드. 많은 검들 사이에 꽁꽁 묶여 있죠 그런데 이 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스스로 안대를 풀지 않아서예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은 지금 상황을 본인 생각한 것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도 조만간 탈출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심판 그리고 페이지 오브 컵스의 흐름이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린다면 연락이 올수 있겠다 그리고 꽤 맹렬하게 돌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에서 보듯이 이 카드에서는 어떤 다급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급한 마음 때문에 도리어 연락이 왔을 때두 분이 약간의 다툼을 할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다툼은 여태까지 네가 잘못해왔던 것에 대해 알아? 라고 시작되는 어떤 다툼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물 카드로 이런 아주 빠른 급한 마음에 대한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어떤 소식이 오더라도 좀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용서를 해줘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다시 5분분이 상대방과 잘 되고 싶은 거라면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덮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연애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랑 싸움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잘못에 대해서만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잘못의 역사 그리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또 그래? 라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5번 분이 관계의 어떤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이 카드를 보신 거라면 그런 것들은 있더라도 지금은 좀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사람의 속마음으로도 갈팡질팡 갈등하고 있네요. 사실 이 카드는 이런 문제로 싸우는 연인들에게서 꽤 자주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할까 말까 라고 많이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라면 더더욱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지금 그런데 이분은 연락할까 말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연락할까의 문제로 속마음을 꽤 썩이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기다려 보면 심판 카드와 같은 소식이 나에게 오겠다 그런데 그 다시 만나고자 하는 방식이 나에게 약간 짜증은날수 있겠네요 너또 이러냐 라는 반응을 분명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사랑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때문에 다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중간 결과가 좋은데도 결과 카드가 이 분쟁의 카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과 지금 관계가 쉽게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음에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서로의 마음에 앙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더구나 저는 5번 분에게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꽤 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분의 연애 다툼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했던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키우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한번 따로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이유와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때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내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5번 분은 지금 5번 분에게 다가온 인연 중에 5번 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명료하게 정해보시고요. 혹여나 그분에게 기다리던 연락이 오게 된다면 절대로 책망하지 마시고 너왜 그랬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이 잘못을 고쳐야겠다 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고 넘어가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좋겠네요. 예를 들면 교황카드가 나온 것처럼 용서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5번분을 우습게 볼 수는 없는 카드들이니까요. 5번분이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